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7th bread 7번째 빵 I am the bread of life John 635요한복음 6장 35절 한국어 제목은 내가 대신 죽어줄게 자극적인 좀 제목인 것 같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몇번째 빵 이렇게 bread로 가기로 했는데 오늘 우리가 암기할 영어 문장이 영어 성경 문장이 I am the bread of life라는 브레드가 나오네요 여러분 자 오늘은 조금 길게 제가 얘기를 할것 같은데 어, 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bread of life 한번 더 들어볼까요 I am the bread of life 네, 어, 목소리가 좀 바뀌었죠 예, 제가 결제하고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이 어, 목소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멋있어 보이는 <웃음> 목소리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예. I am 일단 영어공부를 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I AM은 나는 어떤 존재 상황 상태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어,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어떤 존재이다 이렇게 I AM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라는 것이죠. 예. 어어브라는 전치사가 나왔는데 우리 전치사를 따로 다룰까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같이 이렇게 조금씩 하겠습니다 어브는 가장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 전치사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뭐뭐 의라는 뜻이 참 많이 쓰입니다 뭐그외의 뜻들도 있는데 그건 나올 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생명의 빵, the bread of life 더는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음, 발음적인 부분은, 어, 특히 우리나라 이제 미국 영어를 많이 배우고, 뭐 그런 미드나 영화 같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공,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어,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도, 예, 뭐 그렇게 배운 편이고, 최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브레드 오브 이게 이제 한국어식이잖아요. I am the bread of life. 이게 나이든 분들은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좀 다르지만요. 어, 그래서 의드의브 uh, uh, 이런 소리를 좀 빼고 받침으로 넣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결된다를 그러서 bread of 이렇게 약간 bread of 굴리면 bread of bread of 이렇게 디나티가 리얼로 굴리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일단 굴리는 것좀 어색하신 분들은 bread of 이렇게 연결해서 그 bread of 이게 아니 bread of life, bread of life 그리고 L 사운드 더 천장을 혀끝으로 세게 찍으셔야겠고요 F 발음은 연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발음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네요. 아, 제가 좀 오늘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용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내일이 되게 역사적인 이제 총 선거가 있는 날인데, 저도 사실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정치판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이 좀 환멸을 느낀 지 되게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 그러다가 하여간 너무나 지금 어려운 형국, 어려운 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도 이제 어, 투표권을 잘 행사해야겠다는 어, 생각을 아마 요번 총선만큼 많은 분들이 가진 총선이 없지 않나 여러분 사전투표율에서도 굉장히 기록적인 것이 나왔고 내일도 분명히 그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날 텐데요. 뭐 그,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주소겠죠. 어... 그,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어떤 당의 누구를 저는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저는 크리스천이고 신을 믿는 신과 사랑을 사랑에 빠진 크리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신을 닮은, 신을 닮은 리더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존경하는 리더들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제가 만약에 리더로 어, 신께서 섬길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마땅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매우 간단합니다. 그거는요. 오늘 그 I am the Bread of Life도 마찬가지예요. 좀 있다가 여러분 물론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이미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자신을 내어서 내어 주어서 더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뭐 옛날 그런 기독교에서 유명한 유한 적이 있어요. Servant Leadership이라고, Servant Leadership이라고. 종의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 리더는 예,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은 자기의 지역구를 또한 대한민국의 그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실천, 실천할 수 있는 어, 신뢰를 줄수 있는 사람이 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영달이나 자기의 조작이, 조직의 영달을 위해서 어, 약자들의 그런 아픔이라든지 억울함에 눈을 감는 이런 것들은 저는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에 다니건 교회에 다니지 않건 가네요. 예. 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사실 그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 음,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남자만 오천 명을 예, 바리브레드가 브레, 바리 보리 보리빵이죠. 예. 그러니까 보리떡. 우리, 우리 이제 한국 사람 떡 문화니까 옛날에 우리 저기 이제 번역 됐을 때가 예. 그러니까 이뭐 빵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빵과 물고기 두 마리,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당시에 남자만 오천 명이라고 하니까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 훨씬 많은 인원을 이제 기적으로 신의 아들이 이제 풍족하게 먹이셨죠. 그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어,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 놀랬겠죠. 모두가 놀랬겠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 빵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나 그 제자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그러나 신의 아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제가 이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의 의미를 많이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사건의 그, 그 풀어주는 게뭐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는 거죠. 신의 아들이. 예. 음, 진짜 신의 아들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어, 영원한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는 오직 신만이, 신의 아들만이 해결해 줄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 바로 스스로 그런 빵이 되셔서 빵이 된다는 게 진짜 무슨 <웃음> 크림빵, 곰복빵이게 된다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어, 문맥을 보고 그 전체적인 것을 볼때 어, 그분의 몸이 뭐 성찬식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는 거죠. 예, 우리를 대신해서 어, 죄의 벌을 받는 것이죠. 어, 우리를 만든 신을 떠났던 배신했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받는 것이었죠. 그렇게 죽어 주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대신 죽어 줄게 이거예요. 예. 저는 이런 리더들이 진짜 리더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저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리더가 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더 놀라운 게 크리스천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준다고 하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예. 그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지 않은 사람들, 크리스천 리더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대신 죽어줄 이런 마음일 때, 사실은 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어,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도 이런, 신께서 이런 어떻게 보면 Dangerous Calling? 약간 위험한 <웃음> 컬링을 좀 주시는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요리조리 좀 피하고 못 들은 체할 텐데 요즘은 어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신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기꺼이 어 저의 남은 이 세상에서의 뭐 얼마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그냥 뭐 여러분과 똑같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아주 평범한 한 소시민입니다. 그러나, 어, 신께서 만약에 그런 컬링을 하시고, 그런 상황을 여신다면, 그런 문을 여신다면, 저는 뭐, 제 정치인이 되겠다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웃음> 그런, <웃음> 그런, 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예. 어쨌든, 아, 저는 이제 저의 이런 부분에서 주로 이제 말씀과 관련된 일을 쪽으로 컬링을 하시겠죠. 어, 그래요. 그래서 기꺼이 저를 위해서 그 생명의 어, 빵, 그 몸을 다 찢기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어, 살리고 온전한 사랑을 주고 받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던 신의 그런 어떤 본보기를, 예. 그 follow the footsteps죠, 그 발길을. 저도 이제 쫓아가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억지로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타적인 삶은 억지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마음에 이제 소원을 주시고 그 진정한 가치를 그 아름다움을 그 절감하게 하셔서 그런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셨다고 확인이 많이 됩니다. 뭐 많은 예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러브레터 그 앞부분에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엄청난 그 고통을 참으셨다는 히브리서의 그런 놀라운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있죠, 여러분? 예. 어,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요, 음, 뭐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서 어,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음, 즉 I am the bread of life는요. 신의 아들이 아들의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 내가 대신 주, 죽어주겠다는 단순히 눈앞에 이제 배를 불려주는 이런 차원을 완전히 넘어선 거죠. 예.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섬기겠고 사랑하겠고 책임지겠다는 영혼까지 책임지겠다는 이거는 참 어, 정말 허투루 흘려보낼 어떤 신의 아들의 존재의 선언이 아닙니다. 예. 음, 그렇죠. 음. 이 세상에서 누군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 하면서 살아가는게 어떻게 보면 인생인데 사실 인간의 희생은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기에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신의 아들의 희생은 어 정말 급이 다르고 레벨이 그분의 어떤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은 인간의 그런 능력으로 측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전에 양재동이라는 곳에 살면서 양재천 산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었는데요 거기서 지금 이제 새로 이사 온 곳은 걸어서 5분 거리에 한강 고수부지 공원이 있습니다. 어, 양재천을 그리워하는 저에게 신은 제가 솔직히 한강 고수부지 때문에 인사 온건 아니에요. 저로서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온 것도 있는데 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좀 답답할 때, 또 요즘 코로나 실내에 계속 있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 많이 없는 쪽에 이제 산책을 이제 개방된 데, 예, 영어로 이제 unblocked scenery라고 하죠. unblocked, 블록되어지지 않은, 가려지지 않은, unblocked scenery 이런 거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제가 뭐 저를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 알겠지만 제가 막 삼수사수 독서실 막 칸막이 이런 데 제가 노이로 제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개방적이고 막 통유로 되고 이런 데를 더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신께서 훨씬 좋은 그런 신이 만드신 대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주거지로 저를 이끄셨어요. 저는 살면서 요즘 주거지가 제일 만족스럽지 않나 뭐 집이 굉장히 좋고 전혀 그런 것과 무관합니다 예, 뭐 집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제가 살던 상황에서는 가장 누추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차차 뭐 제가 심심할 때 여러분 하도록 하고요 아 어... 정말 한강은 뭐 제가 좋아하던 양지천에 보다 스케일이 100배는 큽니다. 그래서 제가 더 정말 어큰 창조주 하나님 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제가 요즘에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가장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아 u t of c o 이에요 정말 컨트롤할 수 없는 시간들 보내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인데 오히려 감사한 것은 제가 신의 사랑을 어떤 시기보다 굉장히 애틋하게 느끼고 있다고 할까요? 어... 그러니까 신께서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 원하신다는 걸 정말 강력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녹음을 갑자기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어, 그래서 느껴지는 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실 사랑하는 상대가 너무 바빠가지고 뭐 일이 잘 되건 일이 안 돼서건 간에 잘되서건 간에 나와 함께 할 시간이 아마 거의 없다면 속상하잖아요. 힘들고 어,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걸 같이 하고 싶어하는 게뭐 당연한 거겠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게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일은 하되 사랑하는 대상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인생의 행복일 텐데 신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할수 있을 만큼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히 신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어, 영원한 영원의 관점에서 신께서는 제가 보내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즘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기뻐하실 시간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왜냐면 제가 자꾸 이제 신을 생각하게 되고 어, 더 이렇게 신의 사랑의 고백인 성경의 말씀들을 더 묵상하게 되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쉐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신의 계획일 수 있어요 <웃음> 얘기하면서 제가 갑자기 걸렸게 좋은 쪽에 걸려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웃은 거예요 예. 사기에 걸려들이면 인생이 망하는 것이고 좋은 사람들, 저는 사실 사람 말을 잘 믿어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돼요 저와 비슷한 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람 말을 너무 쉽게 믿는다 그러면 절대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안 돼요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에 어 근데 또 신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좀 역전을 시키실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내가 도저히 계산하고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수준의 존재이시다 요즘에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좀더 확실해지면 제가 다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음... 대부분 제가 생각한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여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사실 이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제 수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해왔다고 물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제가 나이가 아주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완전히 아웃 오브 컨트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데 아뭐 터널의 끝에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조금씩. 그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은 소식들을 계속 나눌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힌트를 드렸듯이 뭐 좋은 소식이라는 거는 뭐 제가 뭐잘 먹고 잘 살고 사실 뭐 이런 차원보다는 예뭐 그러고 싶지만 <웃음> 이런 차원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신의 아름다운 사랑을 제가 더 많이 느끼고 닮아서 더 많이 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고 제가 가진 부족한 것이나마 어, 저를 버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겠죠. 예. 그런데 열심히 내고 싶은 마음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신께서 자꾸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 같은데 어, 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일이죠. 뭐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아니고 음, 그런 마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 신께서 이렇게 Bread of Life가 되고그 마음, 그 몸이 다 이렇게 다 어, 씻기셨잖아요. 예,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망신을 당하시고 했는데 저도 이제 좀 신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조금이나마 고생을 좀 해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신다는 거죠. 예, 저의 미력이나마 어떻게든 부족한 저의 그런 것들로나마 어 신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그 썩어져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생각이고 실천할 때 그런 어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또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어,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대자연을 만드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 신의 아름다운 계획과 신의 의지가 분명한 의지와 실행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bread of life. 네, 네. 여러분 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I am the bread of life. 신의 아들께서 하셨던 이 놀라운 말씀을 어... 기억하면서 같이 살자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